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제가 이제부터 주말에는 다른 촬영이 없으면 어,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요? 뭐, 일상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암튼,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고요. 아, 요번주에는 제가 좀 주말에 할게 너무 많아요. 생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걸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방금 운동을 갔다 왔고요. 치과도 갔다 왔어요. 제가 말을 했나? 지난 구정 때 제가 사탕을 먹다가 <웃음> 사탕을 먹다가 이거 빠졌거든요. 사탕을 먹다가 이거 빠지고 나는 그냥 대충하면될줄 알았는데 뼈이식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웃음> 평소에는 안 보게 려고 근데 가서 병원 갔더니 이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 2월 말인가 3월 초에 여기 왼쪽 어금니 발치를 하고 오늘 그거 한번 점검하러 갔다 왔어요 아마 한두달 뒤에는 임플란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뼈의식을 해서 아우 아주 진짜 돈덩어리야 돈덩어리 내가 이렇게 진짜 이래서 내가 진짜 아우 암튼 그렇고, 지금은 저한테 택배가 하나 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저, 요번에 노트북 장만했습니다. 제첫 노트북이에요. 저는 항상 데스크탑만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제 방에 있는 데스크탑이 제가 대학원 시절 때 사용하던 데스크탑이라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키면은, 켜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전원 켜고 샤워하고 와야지만 전원이 켜져있고 못뭐 클릭하면 은한 2, 3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중고지만 노트북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짜잔 바로 아수스 FX502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저희 회사의 팀의 그 대리가 자기 노트북 판다고 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사, 써보고 한번산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좋더라고요 렌더링 속도가 달라. 동영상 편집 속도가 다르고 오픈하 속도가 너무너무 달라. 어, 이거 살때이그 대리가 저한테 노트북 케이스를 줬는데 그 케이스가 너무 투박한 거예요. 난또 이제 좀 시크하고 좀 이쁘고 원래 이런 거 갖고 싶었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물건 하나 사면 그 부스적인 걸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노트북 파우치 같은 거 알아보다가 아니 노트북 파우치가 제가 검색하는데 너무 안이쁘거든 투박하고 아니면 막 캐릭터 그려져 있고 아 근데 그런 거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나이들 있는데.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안나슬리라는 어,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 노트북 파츠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건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여기 이렇게 자수 같은 경우는 다 직접 개발을 하신대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다른 제품을 제가 다 봤는데 막 이렇게 캐릭터 너무 그 어린 친구들이 쓰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좀별로였었는데 요거는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장미의 약간 시크함과 이게 제가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여러 가지 그 자수가 있었는데 요거 선택한 이유가 올해가 또 호랑이 해잖아요. 얘는 분명 호랑이 는 아니고 한 치타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조화가 좀 약간 시크해 보여서. 어. 받았습니다. 제품을 제공받았어요. 제품 제 노트북이 상당히 커요. 15.6인치라서 요즘에 노트북이 다 작게 나오나봐. 그래서 노트북 파우치가 저좀 이렇게 큰게잘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안났으면 제품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행히도 잘 맞더라고요. 한번 까볼게요. 제 노트북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니터 큰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클러치 같은 기분이죠. 클러치 같은 느낌이죠. 물론 제 노트북이 커가지고 약간 무겁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시크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거 다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웃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자수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약간 시크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운동 갔다 왔더니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KFC에서 스콘을 하나 사왔거든요. 브런치를 즐기려고 주말이니까. 근데 스콘을, 스콘이랑 뭐가 잘 어울릴까 하다가 약간 진짜 까딱 같은 느낌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자몽을 이용해서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꿀자몽? 그거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 이게 토치도 있어요. 토치. 이거 토치도 제가 제공받은 거예요. 제품만 제공받은 건데 어, 이 토치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야. 우리 토치 같은 거 생각하면 좀 약간 투박한 거생각 받아놔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영상 여성들이 너무 좋아할만한 비자 레슬레이 토치인데 너무 간... 이쁘죠 이쁘죠 이거 안쓸 때는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두면 돼요 어. 요걸 이용해 가지고 다목 속을 파내고 그 위에 설탕불에서 원래 토치로 굽는 건데 저는 설탕 대신에 어, 스테비아를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튜브를 봤는데 얘를 우선 닦아 왔습니다. 닦아 와가지고 어, 잘라가 반 자른 다음에 속을 파내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볼게요. 우선은 음,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속을 파내래요. 어, 잠을 너무 했다. 씨도 이렇게 좀 빼놓고 저칼 조심. 내가 할만 아니지만. 여기 한번팥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몽이는 장난 아니다. 여러분 <목소리나> 망했어요. 아, <이건 웃음> <많겠어요>. 아, 이거는 <목소리나> 카페 가서 사먹어야겠다. <웃음> 다행히 아까 맨 처음에 한 거는 살아남았어요. 세개 중에 얘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냥 다 까가지고, 이렇게 통에 넣어놨습니다. 야, 이거 만들기 힘들구나. 요리는 역시 어려운 거야. 응. 그럼 이거 정리하고, 저 토치 한번 사용해서 한번싹 해볼게요. 우선 이 토치에 가스를 넣어야 돼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기 보면 구멍 있거든요? 이 구멍? 구멍에다가, 이 가스를. 맞아, 맞아. 여기 들어오면서 이게 차가워졌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요거는. 아니, 보통 보니까 이 자몽 위에다가 설탕이나 꿀을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설탕이나 꿀을 뿌리면은 약간 살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있는 스테비아 요거를 뿌려서 할게요. 얘도 어차피 설탕이랑 비슷한 거잖아. 단맛 나고. 그래서 한번 얘도 이렇게 뿌니다이렇게뿌려졌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안정적이 풀고. 된다 된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아, KFC에서 스콘도 사왔거든요 약간 브런치 느낌 날려고 어 진짜 딸기잼 어때요? 아 이거 이게 너무 불향이 난다 아너 이거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 안장장 깊으려고 스컨도좀 아! 아, 우선은, 꿀자몽부터. 음. 근데 이거 왜, 카페 같은 데 비싸게 파는지 알겠다. 음. 아, 이 파는 것도 힘들고, 와.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근데. 저 그냥 잠 그냥 먹거든요. 껍질도 그냥 먹거든요. 근데 위에 달달한 게 뿌려져 있고 불맛까지 나니까 너무 좋다. 나 이거 저토치로 자주 요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음식 만들 때도 해 먹으려고 막 레시피 많이 찾아놨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많이 많이 해 먹어볼게요. <웃음> 음 간만에 먹는 케이플 시스콘. 아니, 나아 때는 이거 케이플 시스콘 1,100원, 1,300원인데 지금 1,900원이더라고. 그리고 간만에 먹는다니까. 이렇게 음, 역시 맛있다 전 스테비아로 하면 안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스테비아를 조금 뿌리시면 될것 같아요 설탕은 살찔 것 같고 꿀도 마지막으로 살찌니까 스테비아를 하세요 스테비아 응. 자몽이 그리고 다이어트 좋잖아 네달기젤렇게음 맛있다 Inches later. 주말에는 좀 편집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직장이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쉬는 템을 타서 편집을 해야 합니다 음. 요거 마실 거예요 요거 제가 뭐 음료수 샀더니 요거 사은품을 주더라고요 팡클이라고 전 나랑드랑 뭐 펩시 콜라 그 펩시 제로랑 코카 콜라 제로만 이렇게 제로인 줄 알았더니 요 제품도 0칼로리예요 0칼로리 영클롤. 팡클 이거 약간 환타 포도맛 음. 맛있더라고요 사은품 받았는데 전 처음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노트북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 이게 뭐 침대에 누워서 넷플보고야 그래도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뭐 운동 갔다가 주말에 운동 갔다가 뭐 어, 밤에 넷플로 요즘에 스물다섯 스물하나 꽂혔거든요 그걸로 요걸 보고 삶의 질이 약간 놀랐어요 약간 편집을 하다가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이거는 제가 질려먹는 곤약면이에요 그 곤약면에 오늘은 새우간짜장 소스를 사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계란도 하나 추가하고 요 닭가슴살도 하나 추가했어요 스리라차 소스도 <웃음> 듬뿍 뿌렸고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음맛있겠다 우선은 계란부터 계란과 닭가슴살 닭과 계란이다 더 끌어야겠다 1,000원인데 괜찮네? 이 소스가 새우로 향로 나면서 괜찮네요 음.